일단, 기본적으로, 일과 일률에 대해서는요, 일단 일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일. 일은 힘을 작용해서, 어, 물체 그러니까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의 양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일단 마찰력에 대한 해 일은요. 대부분, 대부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그 어떤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그니까 러 W는 F 곱하기 S 냉장고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냉장고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동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S라고 하고 이 사람이 민 힘이 F고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한 일의 양은요. 이 F라는 힘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느냐이기 때문에 F 곱하기 S가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중력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릴 때 해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책상이 있는데 여기 무체를 여기로 올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높이를 S라고 하고 그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 옮기고 다른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 옮기는데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돈을 달라고 그럴텐데 만약에 위에 있는 사람은 10초 만에 옮겼다고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2분? 뭐 10분 안에 옮겼다고 하면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늦게 옮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기가 좀 어려워요